흔히 알고 있는 A형의 이미지가 뭘까요 소심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A형에 대한 가장 흔한 속설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향적 A형의 이미지 라는 겁니다 제 구라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외향적 A형은 내향적 A형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내향적 A형의 이미지가 일반적인 A형의 이미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숱한 밤을 지새곤 했어요 오랫동안 매우 열심히 연구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나름대로 그 수수께끼를 풀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A형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향적 A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형, 특히 내향적인 A형의 경우 다른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더 어, 나는 좀 소심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 본인만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혈액형으로만 보면 O형은 물론 뭐 A형이 소심하거나 갑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A형을 직접 대할 때는 조심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수가 적어서 약점이 별로 안 보인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O형 입장이고요. B형은 어떨까요? B형도 A형이 소심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로 B형은 자기 관심사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형이 소심한지 아닌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A형이 그런 면이 B형이 하려는 행동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때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AB형은 A형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A형과 비슷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A형이 소심하다는 생각은 다름아닌 본인 스스로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디테일에 민감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A형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로 인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끝없이 정리하고 분류하는데 A형은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지만 신경증을 앓기도 쉬운 편입니다. 정리가 안될 경우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질서정연한 세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A형이 상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A형은 긴장감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서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민감성으로 인해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A형은 정리정돈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A형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A형의 이미지인 내향적 A형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제 구라이론의 핵심 중 하나인 외향적 A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혈액형은 성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봤어요. 다만 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기질이란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은 성격이뭐 제각기겠지만 어떤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 긴장감이 몸에 베어있다라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단지 공통점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A형 중에서도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하필 외향 내향이냐 보통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얘기가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물론 뭐 성격 분류법 중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MBTI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같은 A형이라도 ISTJ 같이 A형의 전형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ENFP처럼 별로 A형 같지 않은 스타일도 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16가지 종류니까 이건 너무 멀리 가는 거고요 외향, 내양이 가장 기본적이고 잘 알려진 성격 분류법이라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성격 분류법이에요 두 가지 밖에 없지만 사실 MBTI에서도 이해하고 아이가 외향, 내향을 의미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외향적 A형은 겉보기에 별로 소심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어프하게 묘사해서 외향적 A형은 다소 괴팍한 면이 있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아... 특이한 생각이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의 소유자가 많습니다. 내향적 A형이 소심이라면 외향적 A형은 괴팍이라는 거죠. 괴짜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한테 A형의 특성이 별로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들 역시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요. 더 심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질이 내향적 A형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죠. 내향적 A형의 경우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주로 현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타인에 대한 태도, 뭐 이런 부분에서 실수 없이 행동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면, 외향적 A형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왜 외향적 A형이 이렇게 하냐면,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관심 방향이 외부를 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서 A형의 정리정돈 기질이 동시 작용하면서 자신만의 사고 체계나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업데이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각 개인의 경험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이나 스타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이함과 괴팍함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생겨난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의 정리된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이게 A형의 성향이죠 정리 정돈 체계화 뭐 이런게 A형과 관련이 있는거죠. 약간 과장하면 세계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교만하거나 거만한 편입니다. 아, 이런 일반적으로 알려진 A형의 겸손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들은 재빨리 그 이야기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가를 머릿속으로 검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히 일상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하찮게 여기거나 지루해 하는거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야기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 세계의 끝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면 태도가 180도 달라지죠. Nope. 나른하게 풀려있던 눈빛에 생기가 돌고 반쯤 드러넣었다가도 차세를 바로잡곤 합니다. 마치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의 흥분 뭐 이런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세계관을 더 넓힐 수 있는 이야기나 경험에 강렬한 흥미를 갖는 사람이 바로 외향적 애형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새롭다고 해서 흥미를 갖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만의 시스템과 어떤 방으로 방식으로든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향적 예형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조소하거나 비난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그들에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 혹은 경험체계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고민하다가 그걸 풀수 있는 새로운 실험 결과를 볼때 여행을 좋아해서 전 세계를 다 다녀본 사람인데 자신이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제 구라이론에 의하면 사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A형의 기질이에요. 그들은 퍼즐을 맞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빠져있는 어떤 것 바로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외향적 A형은 아주 솔직한 면도 있고 속내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계산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그저 관계가 나름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말을 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과도 필요하다면 말을 하지만 대화 주제가 제한됩니다. 인간관계의 폭은 넓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진짜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의 수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외향적 A형 중엔 호기심이 풍부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건 특이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사이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애형 중에 의외로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진지합니다. 장난이 아닌 진실인데 그게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일 뿐이죠. 외향적 A형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내향적 B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